하이구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셉 도장 오젤드가 모든 에스카노르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발에 우리 녹스카도 기대가 됩니다 자에스카노르도 3명밖에 없기 때문에 라인업을 제가 조금 더 추가를 해봤는데요 7개 대제 쪽에서 좀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약간 체급에 맞게 좀 적당하게 싸울 수 있을만한 애들을 찾아봤는데 장날킹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연반정도? 어, 연반정도 가보도록 하고 상대가 안될 것 같긴 한데 페이엔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의 에스카노르가 출격하도록 하죠 자 오늘의 라인업 첫번째 장날킹이 나와있습니다 둘이 속성 같고 약간 좀 해볼만한 그런 매치지 않나 싶어요 장날킹이 큐급은놓고요빡 먼저 치고 있습니다 16,000 나오고 있고요 약간 오젤리 입장에서도 한번 가볍게 부터 볼 만한 상대이지 않나 4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삼성이 됐거든요 중독 들어가는데 꽤 괜찮을 수 있어요 오히려 자, 18000원 하면서 중독을 제대로 걸어놨단 말이에요 중독 출혈 들어갔고요 성물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출혈까지 들어간 모습입니다 자, 추추추 차착 베고 있습니다만 은 평범하게 베는데 빠직 들어가겠죠 오, 어디 센데요? 빠직이 합이 22000... 합이 2만 상당히 좀 들어간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뭐냐 방출이기 때문에 가디언 반치가 엄청 셉니다 빡! 47,000 나오고 있고요 47,000 그래서 필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필살기 대치 상황입니다 필살기 필각이 나가게 되어있고 촉촉촉. 파박! 28,000 야 이거 빠직 들어니다 빠직! 와우. 빠직이 방금 27,000 정도 되겠는데? 한번더 겁니다 와 정날킹이 이걸? 퍽! 쳐압! 장난킹 패가 좀잘 떴어요. 이게 전체기 삼성 뜨는 게 되게 좋구나. 얘한테. 자, 여기서 이제 한번 그악성으로 던져봐야 되겠지. 어, 걸 한번 나가게 되는데 약점이 안 터져가지고. 어. 근데 한 번씩 치명 잘쳐져있좀셀 때도 있긴 하더라. 빵! 아, 26,000이구요. 26,000. 아직 딜이 상당합니다. 끝난 것 같죠? <웃음> 장난킹 이기네요. 어. 야, 이게. 각오해. 오젤드 승률이 이제 점점, 왜냐면 내가 지금 라인업이 점점 더좀 세지고 있긴 해. 지금 페스티벌 캐릭터들까지 왔어요. 그래서, 음, 일단은 장날킹한테 처맞은 모습입니다. 정뭐 희귀한 장면입니다. 이거, 이거. 자, 계속해서 들어가는 다음 라인업. 연옥 반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페스티벌 캐릭터라 굉장히 탄탄하고 얻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속성은 오젤드가 어, 유리한 상태입니다. 호도덕 한번 치고 있고요 18,000원 밖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속이다 보니까 별 기폭도 많이 없고 어! 패사기칩니다. 연반패사기칩니다자 우세속에서 축축축차착! 44,000원. 매섭게 배웠고요 근데 이제 이게 더 매서울지도 모릅니다. 들어갑니다. 저승길 선물이라고, 촥촥촥, <목소리> 와우, 6 8천0 0 기폭도 빡, 꽉찼었고요 세게 들어갈 수 밖에 없었다. 자, 들어갑니다. 필가 가면서 추추추 차차 잘 때려요. 예, 47,000. 날 매섭게 잘 때리고 있습니다. 오젤드도. 어, 삼성이 또 붙네요. 아이고, 우리 연반이 오늘 지수 생각이 없나 봅니다. 저승길 선물이라고, 추촥촥찢어버는데6 9천0 0 나오고 있습니다. 아, 필각도 없고, 이거, 끝났네요. 예, 이게 뭐, 약김 터지면 모르겠지만. 아하, 깡크당 3만 1000 나오고 있고요 연반이 하열 따위 필요 없어. 한번 딜을 보여줄게. 아요오젤드 또, 도장끼기 승률이 점점 빙신. 좀 그렇네. 내가 보니까 오젤드가 아무래도 맞짱에서는 그 정도급 수는 아닌가 봐. 그러니까 팀워크에 좋은 거지. 아, 아고 마신대에 기여하는 개성, 그리고 윙급할 때 필각을 해줄 수 있다. 팀원 적 전체를 감염시켜서 회부를 시켜놓는다. 뭐 이런 능력이지. 맞장에서는 아사바리가 여기저기서 뽀개지네요. 어, 처음에 도장 깨기 할 때만 해도 분위기 좋았었는데, 갈수록 이제 점점 라인업이 좋아지다 보니까, 아마도 오늘 라인업에서 큰 힘을 못 보여주면 젤드리스 여기까지야. 젤드리스 <웃음> <제스리스> 보내주겠습니다. <웃음> 보내줄게요. 좋아 <웃음> 빵. 도장 깨기에서 보내준다는 거야. 어, PVPS는 좋아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 자, 필각. 서로 같이 필각 하는데, 딜이 역속에서 5만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니네 우세속에서 얼마 터지나 한번 해봐봐. 우세속에서, 축, 축, 축, 축, 4만 9천. 비슷하네. 음. 일단 뭐, 페이엔 같은 경우는 역속이지만, 계속해서 스텝 돌멩이게 싸워 올라가는 정말 무서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세져요. 깡! 5만이었는데, 이제 6만 5천까지 올라갔다. 이게 페이엔의 공포거든요. 니는 근데 반면에 똑같다. 계속, 차차차, 착! 49,000이겠지. 똑같이 49,000이겠지. 페이엔은 어떻다? 돌덩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필각 하다가 너를 죽일 수 있다. 퐁! <놀람> 빵탕! <놀람> 야, 오젤드야, 어, 아, <놀람> 아, 아, 미안하다. 라인업이 좋고 이제는, 음.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아 우리 에스카 근스카이님이 나와있는데요 아, 근스카이님이 일단 역속이에요 근데 무서운건 뭡니까? 근스카이님이 역속이라도 정말 수많은 강자 우세속들 잡아왔던 형입니다 술착! 사만이 참 매섭긴하다 어, 매서워요 칼이 매섭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트 계속 있다 보니까 흡혈률이 상당하죠 흡혈 다할것같고요 녹여드리죠 우르! 자 역속인데 5 9 0 0 0 이게 바로 에스카이 님이거든요 필사에 예, 벌써 만들었고요 그러나 필각은 하겠죠 축, 축, 축축잠깐 5만 와 매섭게 나왔다 요 5만 5만 하면서 필각 나, 나쁘지 않은데? 5만한데 이 자식 차지앤파이어 톡톡톡 자 이성이 붙었고요 아, 셉니다 이거 우세 속에서 필각 축, 축축착 3만 9 0어 매서운데? 어, 에스카이 님 지겠는데 이러다가 차지앤드파이어 파이. 톡톡톡톡 어? 지시겠는데 이거 느낌이 자 필각이 우선시됩니다 탁! 축쭉 졌다 이거 야 오만 나오는데 오만? 오만한데 이 자식이 오늘? 오만형 앞에서 오만한데? 자 필각은 뭐 없고요 그냥 딜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녹여드리. 녹여드리죠 우르르르 28000밖에 나오지 못합니다 아하 자 이거 필각이 없다 보니까 필살기 나가게 되고요 팡! 약점피해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세속이라 이정도로 끝나지 않습니까? 꽝 안죽었어요 안죽었어요 자 안죽었어요 자 안죽었어요 자 안죽었어요 퐁이게덩치를 아! 최소 빡깁니까 어? 이렇게 됐뿌네? 어? 으? 녹스카입니다 자 녹스카 입장에서는 우세속이기도 하고 정말 오랜만에 보는 엘레강스 블러를 보게 되겠군요 자 갑니다 츄츄 츄축착 역속 1 7 0 0 자, 우세속 다니기. 노 갑니다. 빠오! 4만 8천. 촥촥촥, 착! 2만 0천 역속 2만 원천 잘하는 거예요, 전마도. 자, 녹스카형. 쿤오! 3만 8천. 엘레강스 블루어입니다. 자, 필각이 우선시 되겠죠? 촥촥쭉 착! 못 막았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상관 발전 나오고 있고요자이거 그렇죠? 필살이 나가게 되겠네요 필살이 나가게 되겠고 팡 수사하고요 고! 안 죽어요 에이, 어차피 안 죽고 이게 패가 딱 필각이 말리네 자꾸 필각이 말려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필각이 안 말려도 끝날 것 같아요 녹스카한테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죠? 필각 계속 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녹스카한테 엘리강스 블록 한방한 한 방이 너무 세가지고, 크루스슨 붙이고 때려도 더 세겠지. 어쨌든, 요거는 녹스카가 압승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매치. 메인 매치입니다. 더원 에스카 형님이 나와 있구요. 오미너스 네뷸라. 나는 그런 거 몰라요. 그냥 들어갑니다. 나를, 경외. 나를 경외하라. 어! 어, 때리고 있고요. 3만 7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네빌라 입장에서는 나 필각은 잘하니까 그건 안 맞을 거야 이러면서 <웃음> 형의 그 성검은 맞기 싫어요 이러면서 몸이 다 박살 나니까 그래요. 그러면 내가 슈퍼 슬래시로 박살 내드릴까요? 5만 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절대 성검은 맞지 않겠다. 필각은 확실히 해드리죠. 이거 붙었으면 진짜 언나야자 이성이 나가게 되겠고요. 나를 경외하라 엉, 엉. 5만 천. 피상이 맞지 않겠다. 필각이 우선시에 이성이 붙어버렸군요. 됩니다. 슈. 아, 오만 있죠. 뭐 이러면 뭐 약간 탑정너였다할까뭐 뭐랄까. 진짜로 간다. 이거나 물론 내가. 긴장할 소식이 없었어요. 예, 이거는 솔직히 상대가 안될줄 알고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어, 자 아무래도 오미노스 네뷸라의 도장 깨기는 이제 보내주도록.